이제 세번째 리뷰 짠 비비큐 오지구요 꾸이치킨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리빌를 도와드릴 박입니다 아이. 오븐에 구운 치킨이 신메뉴로 나왔다는데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음, 되게 달달하다 양념갈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단 느낌이고 약간 베리야끼 소스 느낌이랄까? 아 맞아요 음. 갈비 같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 문자 느낌 그것보다 조금 더 매콤? 짭짤? 음,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시죠 달고 뒤에가 매워. 그렇죠. 이게 삼, 네쯤 매워. 그리고 보통 오븐구이 치킨들은 되게 뭔가 외소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되게 이렇게 크잖아요. 좀 뭔가 치킨을 시키면 은 7에서 9호 닭을 쓰는데 이건 11호를 써가지고 두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얘도 뭔가 칠반 스타일이다. 닭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음.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다. 아, 밥이랑 먹으니까 엄청나게 익숙한 맛인 오! 짠! 비비큐 이름에 맞는 바비큐 메뉴가 나오는 거냐 생각을 했는데 익숙한데 어느 부분은 또 익숙하지 않은 되게 퓨전 음식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두 세트 중에 고민을 하신다면 전 적극적으로 판만두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판만두를 응. 추천합니다 떡볶이 자체는 맛있는데 이 치킨과 어울린다 라는 생각은 잘안 들었고요 치킨이 응. 바삭하지가 않으니까 얘 바삭한 식감이 좀 그걸 보완해주고 응, 응, 응. 갈비와 치킨이 동시에 먹고 싶어 싶때 음. 하나만 고를 수 없다 그러면 갈비 양념을 입은 치킨을 시키자 야 솔로몬이다 <웃음> 성장하다 치킨 자체가 맛이 있긴 한데 그냥 맛이 너무 강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간이 좀 세요 응. 얘를 좀 보완해 줄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구요? 어디구요? 제가 가끔 제가 나온 영상을 돌려보는데 댓글을 우연히 봤는데 <웃음> 제 팬이 있는 거예요 박하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음.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하님 자주 불러달라고 해주셔서 제가 또 불러보았습니다 네 닉네임 란도지호님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다시 만나요